제가 이것저것 찾아봤거든요. 이거 아름다가 되게 고민이 돼서 나르시스트의 중요 특징 5 가지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내가 생각했을 때 5번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가짜 자아와 병적인 거짓말 나르시스트는 병적인 거짓말을 일삼는다 굳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조차 그들은 거짓말을 하여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 나르시스트는 병적인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그들 자신의 허구의 캐릭터 즉가 자아이기 때문이다. 나르시스트는 자기가 꾸며낸 환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라 나르시스트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란 사실과 픽션의 구분이 모호한 세상이다. 타인의 관계를 관심을 끌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허구의 이야기를 만들어 타인을 속일 수 있다. 실제 나르시스트들 중에서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의 일종인 리플리 증후군을 앓는 사람도 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나르시스트는 자기 자신이 꾸며낸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는다는 점이다. 머리가 그다지 좋지 않은 나르시스트는 본인조차 과거에 했던 말을 까먹으면서 말의 <웃음> 내용을 바꾸는 일을 비일비재하지만 나르시스트는 그런 오류 따위는 개념치 않을 만큼 낯지껍다. 그들은 자신의 무능하고 불안정한 자아를 철저히 감추고 외부에 풀려진 거대한 자아를 전시하며 그 어떤 거짓말이든 불사한다. 댓글이 있어요. 나르시스트랑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가족이라도 절대 못 고칩니다. 35년 동안 나르시스트한테 끌려다니고 있네요. 이 사람의 특징은 일안 하고 돈은 엄청 쓰죠. 경제 개념이 없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내가 5번만 지금 읽어준 건데, 1번, 2번, 3번, 4번과 다 읽어줄까요? 1번부터 5번가 다 해당돼요. 이 사람은 봐봐요. 1번 러브바밍, 러브바밍이란 말 그대로 사랑의 융단 폭격을 퍼붓는 말과 행동인데 나르시스트가 관계 초반에 상대를 사로잡기 위해 벌이는 과도한 애정 공세를 뜻한다. 나르시스트는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막 알게 된 친구, 지인에게도 러브 바명을 사용한다고 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정신과 전문의의 말에 따르면 나르시스트는 공감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공감을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한다. 어, 아. 개 무섭. 한번 타인이 자신을 시기 질투한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있다. 맞아. 그것도 정확한 말이에요. 투사란 본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욕망이나 감정, 잘못 등을 타인에게 덮어씌우는 방어기제이다. 나르시스트는 질투심과 시기심이 강하지만 자신의 이런 특성을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는다. 그래서 나르시스트는 자신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타인에게 투사해서 역으로 타인이 본인을 시기 질투한다고 믿어버린다 맞아요 내가 이게 맞다고 느끼는 게 아니 나쁜 죄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위기만 되면은 왜 굳이 그런 얘기를 꺼내서 저를 더 곤란하게 만드는지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사람의 급을 나눠서 착취적인 관계를 맺는다. 맞아요. 급이 틀려요. 위에 하는 거랑 아래 하는 거랑 틀려요. 나르시스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인간적인 공간과 친밀을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신보다 더 많은 부하명예 권력을 가지 화려한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들하고만 인맥을 형성하려고 한다. 다른 사람을 볼때 외적인 조건으로만 급을 나누는 경향이 있어 강약약 강스러운 태도가 매우 심하며 깊이 있는 진실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작지적이고 피상적인 관계만 맺는다 맞죠? 너무 네 서워아 나의 시즌이래요 음, 커피가 한달 전에 내가 방송에서 말했던 그썰 주인공이고 이 커피를 개간 선선 시켜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사람을 고쳐쓰지 않는 게 좋겠더라 그죠 물건 던지고 맞아 상해발언하고 욕하고 그래서 아까 그 방송에서 찾으신 분이 계신데 앞으로 방송에 나올 일 이름없을거예요 찾지 마시고 막 가게에서도 못볼 수도 있어요. 언니 어, 네. 차라리 방아서얼굴 비춰서 어디까지 이야기하는지 보는게 더 낫나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제말이 넘어서 어... 어 나는 더이상 여기 나와서 가증스럽게 저도 그 방송을 다 돌려봤거든요. 아 근데 너무 역겨워요. 아니 진짜 내가 마음고생 너무 많이 했어요. 진짜 마음고생 많이 하고 아 이러다가 내가 진짜 성질이 더러워지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우 아니 금요일날도 원래는 안 나오는 날인데 내가 이제 화수먹을 쉬었잖아요. 금요일날 띵 나왔는데 어맞마주친거예요 어. 또 나와있는거야 그러니까 너는 왜 쉬는 날까지 나오는 가게를 자꾸 또 들여보냈지 뭔가 믿음이라는 게 사람이 없어져 버리니까 과연 저걸 잘풀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저기에 애들 팁통이 있어요 그돈 옆에 냅둬도 될까 이런 네. 생각도 들고 사실 애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쩡이이 방송을 지금 처음 보시는 건알 텐데 제가 저번에 커피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쩡이님이 그 친구인가 본데 착받이 많이 나 내가 저때 그거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가르쳐주는 입장에서 저도 하라고 하면 기분이 나쁘죠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딨어 맞잖아 기분 나쁘지 내가 그때 얘기를 했다니까 나는 그게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를들끼리 마찰이 있을 수 있고 싸울 수도 있어 왜못 싸워 어린 친구들 싸울 수 있지 근데 그 싸움을 할때그 싸움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을 포습해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싫다니까요 그럼 왜 몰아가서 왕따를 시키려고 하냐 아, 고 라푼젤리는 다른 곳에서 일하다 왔어요 가게 두 군데를 거쳐서 일하다 와서 세팅이나 이런 거는 기존에 여기 와서 배웠던 막내들 만큼 잘해요 근데 누나 이제 커피님은 어떤 태도로 대응하시는 거죠? 없는 사람 취급해요 그림자처럼 이제 못 나온다면 힘들어하겠어요 관중이니까 그게 제일 힘들지 않을까요?